How are you? b b a 전설. 레코자 오너 등장입니다 자 오늘도 가을에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왔는데 저번 시간에 진짜 많은 분들과 첫전설을했득을 했는데요 제가 또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좋은 디스크들 많이 뽑았어요 어, 이제 휴식 <웃음> 포켓몬 군단도 좀 강력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번에 얘네들은 성능 테스트를 못 해봤잖아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때마침 또 5선 루나라가 뽑혔어요 근데 네크로즈만가 그걸 뽑으면 이제 합체가 된다고 하는데 합체 또못 참죠 레코자의 오늘 위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가봅시다. 아까 전까지는 아예 안 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보구 찬스까지 꼭 공격 게이지 빨라진다? 아, 이거 말고 그, 마스터볼로 바꿔주는 그게 있던데. 어, 어, 너무한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삼성 애들 많이 뽑아줘야 좀, 그, 회전이 돼가지고, 전설이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또 여기서 몰라. 어, 뭐, 번쩍 있는데? 번쩍! 어, 저기에서 이제 불기둥이 쫙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오! 안 나왔는데 바로 나왔네요? 루나알라아 근데 이게 제가 타입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레코자 먹힐려나? 아니다! 레코자 한번 테스트해보자! 전설 대 전설이야! 거기 이제 솔가레오까지 출동! 와 지금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솔가레오랑 오! 제 손을 뽑은 레코자! 아! 너무 예뻐! 아니 저 영롱한 꼬리 보세요! 너무 예뻐! 아 제가 그때 이거 처음에 루나하라 나왔을 때그 삼성다리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 아, 아, 아. 소가리오는 이게 4성이라서 기술이 아이언헤드라고 5성이랑 좀 다른가봐요 자 레프트 가자! 짜자자자, 음 <목소리> 아. 과연? 응. 용성군! 오, 이게 오. <목소리> 예. 엄성난 맛인가? 아 근데 이게 상성이 안 맞나 보네.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자할 필요 없 해주고. 오. 호호. 자 피하자 피하자. 섀도레이 루나라도 기술은 참 멋있는 것 같아. 우와. 헐 역상성인가 봐. 잡을 수는 있겠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나 죽지 않겠지? 오우! 한번버텼서 됐어 이러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오 이거면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메테오 한번더들어가자으오이호호호호호호은호호자호호 음! 오! 오! 아, 아니. 미스가 뜨는 거 좀.. 아니 공격 50짜리였는데? 일단 못 이거 잡... 못 잡겠는데 이러다가? 파이트 어? 오케이! 아 4성 딸이지만 그래도 나름 전설 포켓몬이라고 쎄긴쎄자 저번처럼 몬스터볼이 기적 하나요 팍! 아? 어? 슈퍼볼? 뽑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옆에 선생님 계신데 여기서 뽑으면 바로 둘다 퇴근이거든요 오늘 난못 아. 지나간다 어? 교환 찬스 아 원래 맞아. 여기가 다른 애가 일성이 뜨면 은 교환 찬스 뜰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또 자주 뵙는 선생님이랑 오늘은 또 같이 이렇게 또 도전을 하게 됐네요 좀 일찍 오면은 혼자 해야 돼가지고 되게 빡셌거든요 과연 오늘 루나라는 주인은 누가 될까요? 자들 틀리니 루나라야 얼굴 보여줘 호한번더한번더한번더 루나아라 짭짭짭 오케이 뜨나요? 어잡는 소리 아. 자 오케이 일단은 배틀 이겼고 여기서 엑스트라 배틀 또아될 텐데요 오! 교환 찬스 아 어. 이거? 도박 걸어야 돼, 말아야 돼. 교환 찬스는 못 참지. 근데 저는 이거 도박, 교환 찬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전설 본건본 사람이 있거든요? 아저씨! 루나 하나, 하나 정도 괜찮. 도박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 어, 불기도 뽑히면은 여기서 뽑, 나오는 거요. 예 짠, 짠, 짠. 아. 5성, <웃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와 이게 마스터볼이 또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아 <웃음> 오늘 칼퇴근 각인가? 오 마이 갓 아, 여러분 저도 우승 레시라무 떴어요. 눈 아니고요 예 사실 저기 옆에 선생님이 빌려주셨습니다 아 이거 예. 아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잡을 레시라무의 느낌이나 한번 보시다. 저번에는 엄청 저희 다 같이 개도생하면서 뽑았는데 오늘은 마스터 볼로 또 이게 한 방에 마무리가 되버렸네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끝날 때는 한 방에 빨리 끝내는 게 나요. 아안 그러면은 서로 지쳐. 좋아. 이렇게 된거 저번에 뽑은 리자몽 요거랑 같이 한번 레시라무 위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 여기 또더 남은 전설 없니? 와, 레시라무 멋있는 거 봐. 아 이거 아 레시라무도 불 타입이구나. 오, 난 리자몽 메가진안 하냐? 메가진 한번 보고 싶은데. 크로스 <목소리> <프러스> 플레임 오. <목소리> <웃음> 거의 원격을 꼬아 버리네. 와, 메가진 한번 보여줘. 그렇지.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 야, 메가진나도 진짜 이쁘다. 거기에 공격업 마무리 다 지져. 그렇지? 아, 이러면 안에 5성 없겠죠? 나와라, 4성! 사성. 4성이라도 뽑자 오늘 수학에 아무것도 없다. 짠! 짠! 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완전 꽝이네요, 꽝. 아쉽지만 오늘은, 아, 이거 제가 뽑은 애들 테스트 해보고 레이시라무 써본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어휴. 우와! 어. 어? 어. 어. 어. 우와! 옆에 선생님이 따라큐랑 강철톤이구나. 선물로 주셨어요. 아 제가 뭐또 뭐 드릴 거 없나?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오늘 또 선생님이 뽑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뽑아갔으면 좀 약간 샌드 엔딩이었는데 예. 해피 엔딩이라 다행입니다. 기다려라, 제로무레시라무 너희들 꼭 합체 시켜주고 말 거야 내가. 음번꼭 나와줘.